네, 안녕하세요. 보퍼포이트 조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어, 최근에 저희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또 관련 교육들을 만들면서 이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예전에는 이제 AWS를 좀 사용을 하고 있다가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능적인 부분들에서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저희하고는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걸로 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IT 보안뿐만 아니고 이제는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예,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 요런 식으로, 음, 검색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러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보, 화면보다는 이제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초기 화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뭐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 안내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프로젝트 진행 그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어, 신용카드 네, 결제, 결제에 결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런 화면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마존 AWS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MS에서 나오는 Azure하고 거의 비슷한 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어드민스테이션이라는 책에서 예, 가져왔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제일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죠 아마존 웹서비스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규모로나 예지금 굉장히 많은 어, 좀 앞서가고 있고요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고 있는 애저가 있죠 <웃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웃음> 이런 제품 판매나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요 구글 아니, 그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어, 매출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이렇게 어, 나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모든 어, 서비스들을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AWS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보통 저도 요즘은 EC2, EC2, 이렇게 S3 뭐 이런 용어들이 조금 붙어있어요. 예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마다도 저도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어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들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인스텐스라고 하고 있는 가상머신 같은 경우 EC2라고 이제 아마존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 쪽에서는 구글 컴퓨트 엔진.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슈 2 컨테이너 서비스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거는 이제 도커 형태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이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또 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런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s3 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되는건데 여긴 또 이제 구글 스토리지 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된 하나의 그런 플랫폼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러은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 쪽에 있냐면은 바로 제가 금방 설명한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쪽에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저도 다룰 수는 없고요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기본적인 기초 활용까지 여러분들 하고 같이 다룰 거고 나머지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나 이제 도커 관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을 어,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만든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나를 신규로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새 프로젝트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에 어, 프로젝트를 만들 당시에 이제 그게 초기 화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요 프로젝트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여러가지 가상 머신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어, 형그 형태입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요거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들을 이제 볼수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3 300 1년 동안에 약 300달러 규모의 크리짓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0달러 정도는 어느 정도면요, 1년에 그냥 인스텐스 하나, 그러니까 가상 머신의 리눅스 환경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비환 환경으로 보통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다면은 한 달에 약한뭐한 뭐한 20달러 많으면 한 20달러에서 30달러 근처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니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년 거의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산머신을 몇 개를 돌리면요, 음, 그만큼, 이제, 얼마, 한, 3, 40만원 이상 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 가산머신을 한 5개 정도, 한달 정도를 한번 시범용으로 해봤는데, 약한 35만원, 40만원? 예, 그 정도? 무료 크리딧까지 써가지고, 그 정도 더 추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50만원 돈이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가상머신이 계속 늘어나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상머신을 하나 이제 만들 것, 만들겠습니다 만들 여기서요 그래서 여쪽에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위에거 관리자나 A, 그 IM쪽 저희들이 권한 설정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봐야 할 부분,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컴퓨팅 부분이고요 그 컴퓨팅에서도 컴퓨터 엔진이 바로 어, 제일 기본이 되는 어, 그런 가상머신 생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엔진 쪽으로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퓨터 엔진에서 VM 인스턴스라고 있습니다 인스턴스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자원 예, 기본 자원이죠. 저는 인스턴스로 들어가면 제가 미리 다 지워놨습니다. 기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젝트용 보다는 개인용으로 쓰는 거여서 어, 여기에서 하나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읽어보면 은저컴퓨트 엔진을 통해 가지고 구글의 인프라에수 시행된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어, 사용하시면 항상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만들기, 가져오기 빠른 시작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두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의 유형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가져오기를 하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복사된 어때면 스냅샷 됐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했던 곳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M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요. 만들기로 하시면은 음,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인스텐스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름을 이제 저 같은 경우 보안 프로젝트 인스텐스 이렇게 하나 어, 붙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전이란 것은 바로 장소예요 이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예, 위치된 그 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들 한국 쪽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국은 없고요.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뭐 일본 쪽 이렇게 있는데 뭐좀 멀리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가 거의 뭐 표시는 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가까운 곳에서는 더 빠르다 뭐 그걸로 예, 비교할 정도의 그런 속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쪽에다가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도 영역들이 좀 있고요 어, 이것들이 이제 한번 인스텐스를 하면은 이제 같은 영역 쪽에다가 아, 같은 리전 쪽에다 놓는 것이 조금 더더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 되게 중요한 서비스다 라고 한다면은 뭐 지역별로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곳에서 혹시나 물리적인 어떠한 그 장애가 발생을 한다면은, 또 한쪽에서는 또 살아있어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저희들이 서버를, 중요한 서버를 구성을 할 때는, 이제, 같은 리전 쪽 말고, 별도의 리전, 다른, 다른 리전 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가상 환경을 선택을 한다면은, 가상 머신을 선택하면 월한 25달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하면은 약한 12개월 정도는 어, 사용할 수 있는 딱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요거를 이제 좀, 어, 뭐, 예상하고, 예, 계산을 하면서 만들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죠. 예, 지속에 관련 할인, 뭐,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자, 지속 사용에 대한 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제 뭐 장점이라고, 라고 할수 있까요? 예, 그렇게 있는데, 어,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 예, 월 1개월 단위로 계속 얘를 지속으로 서버를 동작을 시키시면요. 약한월 30% 정도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뭐 35달러 정도인데, 그거를 약한 10달러 정도를 이제 절약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은 이제 뭐한 달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한 2만원, 3만원, 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웹 호스팅 업체 하나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최적화라고 있는데 생성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최적화를 누르시면은 요거는 굉장히 커집니다. 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메모리 집약적인 어떤 작업, 부하의 대용량 메모리 머신을 사용하는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가격이 완전 달라지죠. 얘는요. 그래서, 어, 보통 일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있죠. 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2세대가 있고, 이제 뭐 1세대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통 제공해 주는 1세대. 근데 2세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약한 2배 정도로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배 정도요. 그리고 월한 8만에서 9만 원. 예, 8만에서 9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1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이게 머신 유형들이 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머신 유형에 따라서 가격들이 당연히 많이 바뀝니다. 어, 고성능 보다 그냥 고성능 메모리 정도, 13기가 정도의 CPU 두개 정도의 멀티 프로세스 정도 것들만 선택을 하더라도 가격이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요 어, 정도 더더 아, 더 낮은 거네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이 예, 표준으로 CPU 하나에 3.75기가 정도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CPU와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또 CPU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뭐 머신러닝, 뭐 이렇게 강화학습이나 그런 것들을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면은 GPU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GPU를 선택을 하시면은 엄청나게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 상상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요. 그래서 붙이지 마세요. <웃음> 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비용을 주그 드리지 않으면서 이 구글 클라우드라는 것에 대해서 GPU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예전에 제가 a 랩이라고 있었습니다. 아그 a 랩이 아니고 코랩이죠 코랩이요. 네 코랩이라고 제가 어, 예전에 어,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기서는 GPU를 저희들이 학습하는 그 파이썬으로 어떤 학습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머신러닝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컴퓨터 엔진 쪽으로 그 결과값들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집에다가 비 u 를좀빵빵한 것을 어, 설치를 해야겠죠 그만큼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vm 인스텐스 요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형식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형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팅 이미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뷔안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그 윈도우즈 계열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우분투 계열이나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은 살짝 비용이 조금 더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윈도우 쪽으로 선택을 하고 비용을 보면 약월55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할인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은더 어,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게 지속된 할인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래서 약한월한 6만원 정도 예,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그냥 뭐 서버라 그런 거, 그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면은 그런 대비 안으로 적당히 시키셔도 충분히 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팅 디스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작한 어,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나 스냅샷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여기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서로 이제 인스턴스끼리 API 공유나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보통은 그냥 모든 클라우드 API에 대해서 전체 SS들을 허용한다 요거를 보통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을 위해서는 http하고 https 이런 트래픽들을 더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체크합니다. 이 방화벽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보안 디스크 네트워크 단독 임대라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돼야 할거 네, 이거는 이제 생선대 예약자동이나 자동화 시작 프로그램 그 스크립트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정책이라고 있는데 선점 가능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점형 VM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점형 VM이라는 것은요. 어, 말 그대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입장에서 안 쓰는 그런 자원들을 여기 있다가 배정을 해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만약 자기네들이 리소스가 뭔가 필요하다. 어, 갑자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 그 리전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요 선정 가능성부터 이제 인스턴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막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동작이 안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24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어, 그러면은 갑자기 가 이제 한번 어, 리부팅하고 여러분들 다시 또 동작을 시켜줘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자동 시작 프로그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여기다가 어, 써놓으면은 어, 이런 서비스나 그런 것들 장애 요소를 조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사용으로 하게 되면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깎이게 됩니다. 약한 7달러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아까 24달러 정도. 네, 지금 이제 10달러면 거의 만원도 안 되는 거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대비한 환경을 하나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아직은 이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꼭 굳이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요 1년 동안은 하나 인스텐스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기 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저, 저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스턴스가 하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어,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이지는 않는데,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내부 IP하고 외부 IP가 배정이 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연결 SSH라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P나 그런 걸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 IP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요. 중간중간 만약 이 인스텐스가 잠깐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요소로 뭔가 이렇게 재부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외부, 외부 IP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ip 로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고정 ip 로또 바꾸면 그만큼 또 프리미어 등급 쪽에서 가능하고 비용들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트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부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전끼리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끼리 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신을 할때 사용하고 있는 ip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ip 하고 외부 ip 가다 배정이 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스턴스가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컴퓨터 엔진을 통해 가지고 VM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까지 배우, 배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걸 통해서 ssh 하고 그 다음에 G c l o u d 명령어를 간단하게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정책을 세우면 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서비스에 어, 웹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